이 정도 보면 되겠죠? 됐어 자, 차선으로 했지? 지난번에 이렇게 하나 손등 하늘로 이렇게 해서 잡고 했었지? 네어 아, 잘했어 이게 이제 끝 밑으로 손이 내려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잡고 음. M자를 빨리 쓰라고 그랬지? 음. 차선을 밑에를 바꿔 각지 말고 음. 이렇게 상하로 물이 돌면 안 되고 음. 자, 이제 큰 거품을 잠재울 때는 표면으로부터 1, 2cm 들어간 상태에서 꾹 굴러가고 지난번에 했었지? 자, 딱뭉춘 다음에 크게 자, 꾹 눌러서 살짝 이렇게 응 이게 아니에요? 네 잘했어요 힘용하세요 근데 저는 조금 거품이 응 음. 거칠어? 덜어요돌랐어네 그러면 한번 더 해봐 이렇게 뭘 하는데 해봐 저는 힘이 좀 약해서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손목에 스냅으로 할 때는 네. 이렇게, 이렇게 움직이면 손목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 음. 이렇게 해야 될까? 지금은 손목 스웨이 움직이는 거잖아, 그지? 스냅, 스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? 스냅으로 네. 하는 거야. 아. 어. 지난번에 일어나서 했었잖아. 한번 일어나 봐봐. 그러면 이렇게. 자, 손을 쭉. 아, 이거 좀 편한데? 그게 이렇게는 잘 되잖아. 좀못 보면. 고 상태에서도 앉아서 하는 건데. 아. 여기를 그렇지. 하나 넣어야지 이렇게. 이렇게? 지금 훨씬 낫지? 어, 오전잖요 음. 어, 이러니까 조금 되는 것 같아요. 그 그러니까 이게 스냅 사용을 잘 해야 되고 몸을, 팔을 안쪽에다, 무게 붙이거나 그런 건안 돼.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네. 아우, 곱 좋다.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응. 음. 이러면 조금... 곱지? 팔에 무리도 덜 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떤 거품이든지 크든 작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첫 자리에서 즐기면 돼 음. 잘했다 잘못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정한 거잖아 네. 내가 맛있게 즐기면 되는데 이렇게 거품을 내면 훨씬 부드럽게 먹올 수가 있지 뭔가 안정적이야 아까 보다 잘했어 이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했어? 네 조금은 된거 음. 같아요 똘똘하이해자 아. 이렇게 해서 와, 가운데에서 이제 응. 꿀렁꿀렁은 빠르지도 응. 느리지도 않게 자 그렇게 됐지 응. 막 멈췄어 막 우리가 소란스럽다가 딱 멈춘 것처럼 고요하게 딱 멈췄어 그러면 크게 원을 다섯 바퀴를 돌리는데 안으로 들어오면서 세네 다섯 번째 꾹 눌렀다 살짝 틀어줘 됐어 이렇게.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맞춰서 좀 괜찮아졌어요 그분 마음에 드세요? 아까보다 훨씬 괜찮아 음,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, 음. 먹는 소리 좋고 음. 음. 맛있다 그새 음, 덜 덜다 음. 저번에는 좀 많이 다 먹어버려서 어떡 하냐? 아 그러니까, 왜냐면 이게 제가 한 거는 맛이 드셔보실래요? 잠깐만. 그럴까? 아, 너무 밍밍해서 이게 맞을까? 싶을 정도로 밍밍하거든요? 이게 맞아? <웃음> 부드러워. 아 그냥 밍밍하지 않요 음. 저번에 좀 많이 나서 내가 모르는 거 이게 맞나? 이 이것이 너 입맛에 맛있어? 안 맛있어? 조금 밍밍해. 덜맛있었네한번더해 보자. 음. 할 만큼 하고 마무리도 알아서 한번 해봐. 어느 네. 시점에서 마무리를 할 건지. 왼손에 받쳤다 놓고 자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마셔봐 좋아요 음 만족하세요? <웃음> 조금 안정적으로 <웃음> 좀 변했죠? 살짝 안정적인 게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, 이게, 이, 이게 조금 지금 잡은 게 좋아. 끈 밑으로 손톱 이런 게 내려가면 안 되고 그래 그거 좋아. 어, 그렇게. 이게 안정적으로 변했어요. 어, 그게 안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잘 되는 거야. 다행이다. 음. 그게 자신감 있게 하는 거야. 그렇게. 이런 가 아프지도 않아요. 손목이. 그러니까. 제대로 된 폼이 나왔다는 거지 어, 다행이다. <웃음> 어쩐지, 아 다행이다 어떤지 힘도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올해가 지나기 전에 터득했구나 그거 이제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 응? 그것만 응. 내가 알려줄게 어떡해요? 봐봐 이렇게 했지? 콜롱콜롱콜롱 했단 말이지? 그럼 응. 렇딱 멈췄지? 이거 막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? 응. 서두르지 말고 꾹 눌렀지? 응. 이렇게 살짝 해봐. 하나 크게 둘셋넷꾹 응, 약간 떨어지지만 괜찮았어. 그 정도도 좀 뜨심... 보박... 음... 이건 연습이니까... 그렇지... 절묘했어! 주. o 헤